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르아바사라말로 오늘도 기타상자 영상입니다 제가 플라워 댄스 요렇게 연주해놓고 강좌 하겠다고 한 지가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드디어 마지막 강좌 영상입니다. 챕터 4고요. 이 영상을 먼저 발견하신 분들은요, 챕터 1, 챕터 2, 챕터 3까지 보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브릿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3, 챕터 3가 좀 어려웠기 때문에 비교적 쉬우실 겁니다. 긴말 필요 없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타박법 뛰어들어도 하겠습니다. 화면 작아져라 야. 자, 처음부터 할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는. 우리 C 코드 잡은 상태에서 1번 손가락 뗀거 5번 줄과 4번 줄만 이렇게 잡은 상태로 출발하실게요 자 아래 보시면서 가실 건데 오른손 줄 번호를 말씀드리면 51321 요렇게 치실 겁니다 요거를 두번 치시면 돼요 51321 51321 요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요 우리 D 코드 잡으실 건데요 이번엔 세 번째 손가락을 떼실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잡으실 겁니다 그래서 줄 번호를 말씀드리면요 4132 그 다음에 1번 줄에 3번 프렛, 2번 프렛 치는 건데 플리 홈포입니다. 그래서 긁어내리시면 되고요. 이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두번 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 떼요. 다 떼서 6번 줄과 1번 줄 쳐주십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또 포인트가 있는데요. 3번 줄 개방현이 포인트입니다. 여기 앞분 보시면 요 3번 줄 개방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 다음에 1번 줄에 세번째 프렛 누르셔야 되는데 뭐 2번 손가락으로 누르셔야 될것 같아요. 3번 줄 개방현 그 다음에 1번 손가락으로 2번 프렛 또 3번줄 개방현 그 다음에 또 2번 손가락으로 두번째 줄에 세번째프렛 지신 다음에 또 3번줄 개방현 그래서 3번줄 개방현을 계속 쳐주는 겁니다 요게 이 3번줄 개방현이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은 6일 3번줄 개방현 그 다음에 두번째 줄에 세번째프렛부터그 다음에 놓고 2번줄 개방현 4번줄 개방현 그 다음에 두번째 줄에 세번째프렛 누르고 3, 2, 3번 주기 방향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포인트를 잘 파악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제 오른손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처음부터 한번 요 페이지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여기까지 똑같아요. 여기. 풀링오프까지는 똑같습니다. 다음이 좀 달라지는데요. 똑같이 3번줄 개방연이 포인트인 건 똑같은데 탑노트, 제일 높은 음들이 어떻게 가는지 보세요. 아까랑 똑같이 3번줄 개방연이 계속 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 3, 2, 3, 0, 3, 0, 3, 0, 3 이거였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이거 되는 겁니다. 한번 이기 해보면 은 첫 번째 것만 좀잘 하셔가지고 느낌 좀 아시면은 이것도 금방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페이지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칠때 다시 6번 줄이랑 지이그선 보시면 뚜두 자, 손 보시면은 1번 줄과 3번 줄때 얘네로 치다가 2번 줄 때만 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른손도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 말고요. 전에 했던 거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아까 거랑 똑같은 파일입니다. 그쵸, 똑같습니다. 자, 이거 다음에 이제 이 파일입니다. 빨간 거 있고 깜짝 놀라셨죠? 자, 가보실게요. 앞에는 또 똑같아요. 여기까지 똑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아래 있는 거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보여드리면 요겁니다 그쵸 그래서 똑같이 하실 건데 여기 6번 줄 1번 줄0 0 있는 거부터 할게요 6번 줄 1번 줄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손은요 E마이너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6,1번 줄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5번 줄그 다음에 4번 줄그 다음에 슬라이드 그쵸 그 다음에 오른손을 다 떼도 돼요 그 다음에 3,2 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 2, 3번줄막 치고 있을 때 올라가져 가지고 12번째 프렛에서 하모니스. 그쵸? 하모니스는 제가 12번째 프렛에다가 프렛 위에다 손 올려놓으시고 치신 과 동시에 떼시면 소리 난다 그랬어요. 그쵸?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한번, 여기 아래쪽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치시는 겁니다. 자, 다음 부분인데요. 이하보니스 잔향을 이어가신 상태에서 여기 빨간색 치실 겁니다. 어떻게 치냐면 이겁니다. 이겁니다. 첫 번째, 2, 4. 여기는 슬라이드로. 그렇죠 3번 줄이죠? 그 다음에 3. 1번 줄에 세 번째 프레. 이렇게. 그 다음에 이영이 저는 이거를 플리 오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1번 줄은 두번 맞추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그래서 이어서 보면은 2, 4, 3, 2, 0, 2. 프렛 말씀드렸습니다. 슬라이드, 슬라이드. 그 다음에, 뚱. 그 다음에, 플리 오프. 그 다음에 2번 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네 번째 프렛.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만약에 더 부드럽게 하고 싶으시면은요, 2, 4, 3 하고 2로 갈 때도 슬라이드 하시면 좋아요. 그죠 2, 4에서 슬라이드 가시고 1번 줄에 3번째 플레이 치시고 2로 갈때 슬라이드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은 슬라이드로 갔다가 풀링업으로 갔다가 기술이 되게 많이 나오죠? 이렇게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치면 은 챕터 4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완벽하게 마스터 하시면요 제가 이제 한번더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때는요 라스트 챕터 지금까지 했던 거네개를다 정리해서 제가 박세주인이 연주한 영상이 어떤 순서로 되는지 정리해 드리면서 한번 정리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하시다가 뭐안 되시는 거궁금하시고 거 생기시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러면 또 다음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사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히 계세요. 아그러셨어